100% 애드리브였다는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 어벤져스 3만남 장면.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흑먼지가 이는 전장의 한 가운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남자의 대화가 수상하다. 마블 스튜디오의 세 번째 어벤져스 시리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생명신화를 쓰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장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중 상남자의 대명사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의 재회 장면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벤져스 해체 이후 오랜 만에 재회한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는 몇년 만에 얼굴을 맞대는 장소가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 한복판이다. 이때 잠깐의 틈을 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도 일상적인 스몰 토크가 오간다 길게 휘날렸던 금발을 짧게 깎은 토르를 본 캡틴은 머리 깎았네. 라 물었고, 반대로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캡틴에게 토르는 내 수염 따라한 거야? 라 묻는다. 난장판이 된 배경과 다서 어울리지 않는 이 대화는 막간에 소소한 개그 코드를 집어넣어 관객들에게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줬다. 알고보면 두 사람의 이 대화는 대본에 없었던 내 드리브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몇년 만에 만난 동지끼리더 반가운 인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간결한 안부를 묻는 걸로 대신했다. 관객들은 다소 충격적이었던 극진행에서 사이좋은 히어로들의 대화가 영화 관람에 깨알 재미를 준 요소라고 평했다. 영화 아벤져스 인피니티 워 한편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1은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에서 역대 21번째로 1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며 오는 2019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